할머니 왜 그랬어? 할머 꼬마시자 낙엽이는 오늘도 힘찬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. 짜란! 아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. 아. 예쁜 나엽 나비 날아왔어요. 어야? 네. 노란색. 어, 네. 어. 네. 어 노란색 나비 반가워. 나겸이 엉덩이가 삐뽀삐뽀 나겸이 엉덩이가 삐뽀삐뽀 삐뽀. 우리 나겸 엉덩이가 삐뽀삐뽀 삐뽀. 우리 나겸 엉덩이가 삐뽀삐뽀해 삐뽀. 삐뽀, 엄청 커졌다 얘 응, 엄청 컸다. 아이고, 이쁜 아이고, 이 합적이. 나야미 탈출? 짠. 짠. 짠. 뭐브 탑트. 마이이 마이브 탑마브탑마이트 마이브 트마이 아, 이안아안아비한테왜 그러냐. 비한테 들고 나 왜? 안니까 안아 봐요. 안 받아 비 근데 운동 한다 야 배고프다고. 배고파. 뭐. 응. 응. 운동 안 하고 야, 너무 잘자나니까 잘 그런가. 응. 잔다. <웃음> 잠이 온다. <웃음> 못 있나. 나잔 거야. <웃음> 할머니, 아, 왜 아니, 할머니 왜 아니, 그랬어. 아, 할머니 <웃음> 나빠. <네네>. 할머니 <웃음> 나빠. 쓰게 쓸고 해야 돼. 쓰게 쓸고 야 하나, 둘, 하나, 겸나 나경 누구야? 이 예쁜 아가는? 이 예쁜 아가 누구래? 같지해 <목소리도> 엄마, 아빠 오늘 부산에 6,000.. 지금 6 4 0 0명이래 응? 9만 명이래, 9만 명. <웃음> <웃음> 할비 가면 뭐든지 잘할다이나비야 나라바. 빠 오 <웃음> <웃음> 어, 이제 새이 노랑 나비를 엄청 좋아하는구나. 항상 개발한다니까. 짝짝꿍도 이렇게 하면 재미없어한다고.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<웃음> 짝이언덕짝이짝짝 <웃음> <웃음. 웃음> <웃음>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<목소리> <웃음> 아, 골투기는 이제 골투치는 거 봐라. 골투. 하비. 너 지금 하비 팔을 지금. <웃음> 그래 좀 쉬는 시간도 가져야지 아. 한마보고이달어 <웃음> 계속...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